여드름 흉터 안 해보신 거 있나요? 다 해보셨잖아요.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기계박피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웃음> 여드름 흉터 다 해보셨잖아요. 더 하실 게 남았나요? 이제 효과도 없고 오래 걸리는 시술은 그만하시고 기계박피로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드름 윙터 이제까지 나온 방법 너무나 많죠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해결이 되던가요 이제는 기계박피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다 해보셨잖아요 해 여드름 윙터 다 해보셨잖아요 더 하실 건가요 이제는 기계박피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계박폐의 원리, 이렇습니다. 피부 단면입니다. 피부 단면에서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표피층의 가장 하방 부분, 기저층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새로 살이 돋아나서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 되는 곳이고요. 이 기저층을 딱 보존해서 맞게 갈아내는 것이 기계박피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의료용 기러,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기저층을 보존하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갈아내고 이때 갈아낸 다음에 남아있는 기저층에서 이렇게 보존된 것이 잘 보이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이 보존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서서히 매끄러운 피부가 자라나고 이 과정을 드레싱으로 잘 커버를 한 다음에 이 모양이 음,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로 파란색의 어, 예쁜 그리고 매끄러운 흉터가 제거된 피부로 재생되는 과정 동안 잘 케어해 주는 것이 기계박피술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